눈 뜨자마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원래 마트 가서 장을 좀 봐왔어야 되는데 제가 저번주에 마트를 한 번도 못 가가지고 지금 진짜 먹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버이츠 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저도 한번 네, 요즘 아주 핫한 이 BTS 세트를 먹어보려고 주문을 했고 이미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BTS 세트는 그냥 맥너겟 세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<웃음> 저는 너무 돼지력 높게 어, 부족할까봐서 이 필라도피쉬라는 네, 생선가스 버거를 추가 주문을 했고 안에 BTS 세트 구성은 이렇게 너겟 완전 보라보라한 네, 너무 예쁘네요 패키지가 진짜 이 너겟 세트로 되어 있고 뒤에도 이렇게 한글로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보라해라고 써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음료수도 음료수에도 보라해라고 써 있고 이렇게 어 그리고 요 소스 두 가지인데 케이준 소스랑 스위트 칠리 소스 이게 렇 한글로 케이준 스위트 칠리 이렇게 써 있어요. 뭐 사실 저는 제가 덕질하는 다른 아이돌이 있어가지고 뭐 아미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패키지부터 너무 예뻐가지고 <웃음> 이거 진짜. 어, BTS 팬이면 못 버릴 것 같아요. 저 같아도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 BTS 세트를 보고 먹고 여기에 이렇게 박혀있는 이한글을 보는 거잖아요. 어, 외국에 살다 보면 약간 가끔 이런 국뽕 올때 있는데 그럴 때좀 아, 한국인이어서 자랑스럽다 막 이런 생각 들때 가끔 있거든요. <웃음> 이거 나만 그런가? 아무튼 저는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라이 콜라. 스위치리소스 응. 어? 스위치리는 씹히는 씹히는 씹히는 씹히는 씹히는 씹히는 씹히는 사실 제가 버거를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그 패티가 소고기인 버거를 그렇게까지 막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 저의 최애 버거는 그 한국 맥도날드에 있는 그 슈슈 버거? 막 이런 거거든요 캐나다 맥도날드에는 그 새우 버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비슷한 생선가스 버거라고 해야 되나? 네, 이필레도피쉬 이거를 시켰고 사실 저필레도피쉬는 처음 먹어봐요 원래 이필레도피쉬가 구성이 정말 치즈... 이 생선 가스 이거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추가로 양상추랑 베이컨을 넣었기 때문에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음. 안녕 아 지금 수많은 택배 상자와 함께 <웃음> 수많은 까진 아니지만 많은 택배 상자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택배를 주문을 해놓고 제가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택배를 다못 뜯어갔어요 원래는 택배가 도착하자마자 뜯어봐야 맛인데 네 조금 개인적으로 정신없는 일이 있어가지고 택배를 뜯어보질 못해서 오늘 이렇게 한 번에 다 뜯어볼 거예요 아 신나 첫번째 택배는 이렇게 아마존에서 온건데 기다렸던거다 <웃음> 이것좀 보세요 짜자잔 이게 뭐냐면 <웃음> 어, 기분 오오오. 바로, 짜자잔. 고양이 발 모양 컵이에요. <웃음> 아, 귀여워. 더 대박인 게, 안에 이렇게 숟가락도 있어요. 잘 보면 이거 지금, 한번 아, 벗겨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. 보이나? 고양이인데, 이거 이렇게 하는 건가? 이렇게? 아 어, 귀여워 어떻게 너무 귀여워 아! 두 번째 택배는 좀 부피가 커요 이거는 한국에서 온 건데 저는 아직까지 한국 물건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 정말 쇼핑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없는 한국에만 있는 물건들을 가끔 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한국 물건 구매된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제가 가끔 한 번에 사고 싶은 거를 쭉 계속 장바구니에 담아놨다가 아 이거 진짜 이제는 사야겠다 정말 필요하다 아니면 이건 진짜 꼭 갖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주문을 할 때가 있는데 한국 그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제가 사고 싶은 것들 여태까지 장바구니에 담았던 거 주문한 거예요어네 어떤 건지 보여 드릴게요 이불을 샀거든요 <웃음> 이렇게 아주 핑크핑크한 네. 이불을 구매를 했고 뭐 사실 여기에 차려비불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몰라 가지고 저 한국 거를 산 건데 그 보통 여기는 있 안에 솜이 있고 겉에 이불 커버가 있는 그런 식의 이불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계속 그런 걸 써왔고 그래서 인터넷에 막 듀벳이나 아니면 블랭킷 같은 거 검색하면은 그 원래 안에 솜이 들어가 있고 겉에 이불 커버로 감싸는 그런 식의 이불 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한국에서 일부러 샀어요 오늘부터 조금 더 시원하게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컵누들. <웃음> 컵누들 여기 안 살아가지고 저컵누들 진짜 좋아하는데 아 근데 다섯 개밖에못 샀어요. 음, 아쉬워 더 살걸. 다음 것도 제가 똑같은 그 구매된 사이트에서 주문을 한 거예요. 근데 주문을 제가 따로따로 해가지고 지금 다른 박스에 온 거고 다음 거는 피크닉 매트, 돗자리에요. 제가 요즘에 공원 가는 게 완전 취미가 돼가지고 공원 되게 자주 가는데 왜냐면 토론토가 아직도 락다운을 하고 있어가지고 정말로 갈수 있는 데가 아무데도 없거든요. 그래가지고 날씨는 좋은데 집에만 있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, 공원에 그냥 산책 겸 자주 가고 있는데 일부러 돗자리를 샀어요. 보시면 여기 꽃무늬 약간 파란색의 꽃무늬 보이시죠? 이 모양이에요. 이 모양이고 왠지 귀여울 것 같아서 이거 공원에 혼자 살고 있으면 되게 한국인인 거 티날 것 같은데? <웃음> 어, 저는 이렇게 뮬를 샀고 제가 여름에 이뮬 신발 신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뮬 신발을 판매하는 곳을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국에서 주문을 했고 여름에 이뮬 신발 거의 제 유니폼이거든요 <웃음> 너무 편해 진짜 저 원래 한국에서도 뿌링클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, 그래서 가끔 여기서 뿌링클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뿌링클 시즈닝을 뿌리면 네, 뿌링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뿌링클 시즌을 샀고 혹시 뿌링클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네 컴컴 택배 뜯는 거 너무 즐겁네요 안녕.